배우 김선호 사생활 논란의 전말에 여론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선호가 출연했던 k b s 예능 1박 2일 시즌4 측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생활 논란의 전말이 밝혀진 김선호의 1박 2일 복귀를 바라는 네티즌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선호를 다시 1박 2일에 출연시켜달라며 김선호의 복귀를 바랐지만 지난 24일 방송분에 이어 31일 방송분에서도 통편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개된 1박 2일 예고편에서 순천만 갯벌을 찾은 멤버들은 갯벌에서 고르며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그러나 김선호의 모습은 6인이 모두 담긴 풀샷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이번 회차에서도 대부분 통편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선호의 복귀를 바라는 네티즌들의 희망과는 달리 김선호는 1박 2일 측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쩜 이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텐데 예능 프로에 나와서 웃고 떠들기란 무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며 김선호 배우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로 복귀해서 시청자를 만나는 것이 맞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루빨리 김선호 배우의 이번 사건 얘긴 사라지고 좋은 소식만 넘쳐나길 바래봅니다 이상 이슈 공감이었습니다.